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 입니다 <웃음> 오늘은 어, 아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아, 소화불량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어, 뭐 영유성 식도염 도 있을 수 있고 뭐 위염 위험, 만성 위염도 있을 수 있고 자주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스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알고 있는데 <웃음> 일단은 이제 구독자 신청하시고 대사증후군치료법 1강 대사증후군치료법1이라는 대사정후군, 제목의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그 기본 동영상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따라오고 계신 소화불량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그 동영상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아, 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어, 명료한 어떤 어, 설명을 좀 한번 드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어, 본인의 몸 상태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어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한번 조심스럽게 적용해 보세요 어 적용해 보시고 아, 하여튼 여러분 증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올리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 과정 에서도 어떤 저의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 하다가 아니다 싶으시면 멈추시고 어,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고요 음. 일단은 어, 오늘 동영상 제목은 제가 그냥 얼핏 떠오르길래 이렇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허리 자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허리와 가슴 어 각도 있죠 허리가 어떻게 꺾이느냐 이 허리 자세에 따른 컨디션 변화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 어떤 분이 이 동영상을 볼지 뭐 이런 제목으로 누가 찾아서 볼지 안 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소화불량 때문에 힘들 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에 올려 봅니다 어. 주의 깊게 들으시고 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은 제가 일단 허리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근데 허리가 이렇게 뭐톡 똑바로 서, 똑바로 세워져 있다. 어,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아,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애시랑 초 이제 건강이 좋았던 분들은 바른 자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지만은,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다. 어, 기간이 오래됐다. 이런 분들은 단지 허리를 똑바로 세운다고 해서 몸이 그냥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나쁠 것도 없지만은, 근데 계속 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조금 나타나요. 왠가 하면 복부에 있던 가스와 피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부대 끼는 현상이 나타나요. 부대 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올라오는 것이, 이제 뭐 다리나 복부에서 피와 가스가 올라오는 것이 좋은 거는 분명해요. 좋은 거는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압박감이 여러분들 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는 그런, 아. 걱정이, 어, 뭐, 걱정도 그렇고, 좀 안타까움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서, 아, 이동영상한번 올려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바른 자세 꼭 취하세요.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은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가 뭐, 이렇게, 붕괴 자세, 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세미나나 저하고 소통을 할 때도 이제 번개 자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내 미는 자세죠. 그죠이 어. 번개 자세라는 게 이렇게 엉덩이를 이제 의자에 있으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이렇게 매미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음.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꺾이는 이제 번개 모양이다 그서 번개 자세라고 그냥 제가 통칭해서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자세는 한 시간 당 5분 이상 이런 자세는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어, 안 취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된다. 한 시간당 5분이라는 제안을 걸어둔 이유는, 여러분들, 가스나 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올까 싶어서,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 혹시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일단 한 시간당 5분이라는 이런 제안을 걸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좀 세밀하게 들으시고 잘적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제가 말하는 다른 자세는 이 자세예요. 다른 자세는 이 자세인데, 근데 이 자세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아랫배와 가슴을 앞으로 확 밀어버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몸이 굉장히 허약하신 분들이나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면 이 자세만으로도 굉장히 막 근육이 요동을 치고 혈액이 막 이동을 하면서 요동을 칠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자세를 취한다고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취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영유성 식도염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자전체기나 뭐, 만성설사나, 가스 실금이나위염이나 비염이나, 이런,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면, 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전반적으로, 가스와 피가 막 올라오면서, 이 뒷덜미가 땡기기 시작해요. 뒷덜미가 땡기기 시작하고, 피가 올라오면서, 이제, 상복부에, 이제, 압박감이 올라오죠. 가스가 올라오는데, 위장까지는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이렇게 있으면 아랫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윗배가 볼록하게 올라와요. 아랫배 에 있던 가스가 윗배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폐 확장증 증상이 조금씩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폐가 확장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폐 혹은 왼쪽 폐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아랫배에서 윗배로 피와 가스가 확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폐 확장증 증상 때문에 가스가 못 빠져나가, 못 잘, 그러니 어떤 정상인 만큼 가스가 빠져나가는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 상복부 팽만감, 뭐 일명 명치통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뭐 위통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상복부 팽만감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간당 5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욕심을 내서, 뭐, 10분, 20분, 혹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계속 이런 자세를 취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 자세를 취하면 뭔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아랫배에서 가스가 올라오면서 창자가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거든요? 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윗배가 더부룩 켜지면서 압박감,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힘든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힘든 거는 그냥 단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 일단 아랫배에서 윗배로 가스가 올라왔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게뭐또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이고 올라왔는데 이 압박감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상태다 이것도 뭐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이다 그죠 근데 하여튼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아,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 자세를 취하는데 뒤틀미가 아프다 이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으면 등 쪽에서부터 피가 먼저 올라와요. 이렇게 꺾여있는 힘 때문에 뒷덜미 쪽으로 피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약간 뒷목이 뻔해지면서 뒤통수가 이렇게 약간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어. 근데 이제,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거는 올라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문제는 이걸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뭐 후퇴하는 방법은 그냥 허리를 숙여버리면 다시 내려가긴 내려가요. 응?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 허리를,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팔꿈치를 무릎에 이렇게 대고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진짜 조금 빠르게 내려가요. 응, 내려가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야, 방법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취하기는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여튼 대처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과감하게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뒷덜미가 이렇게 심하게 이제 저런 자세를 취했을 때 만약에 아파오면 이렇게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손바닥 찍고 칼굽혀펴기나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피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오면서 이제 뒷덜미가 살짝 풀려요. 그러니까 등쪽으로 올라가는 피를 분산을 시키는데 앞으로 팔굽혀펴기를, 이게 누워서 하지 마시고 벽이나 이렇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뭐이 손가락에다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밀면 이 앞쪽으로 피가 오면서 이쪽에 압박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다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대로 적용을 못 하시면 이 뒷덜미 압박감이 너무 올라가면서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그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난해해요. 여러분들 세미나에 계속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미나올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용기를 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주의하세요. 자, 번개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취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 정상에 따라 다르지만, 몸 상태, 그러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걸 5분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5분을 하면 막, 심장이, 갈비뼈가 조이면서 막, 심장이 압박감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 한번본 적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 자세 자체를 못 견뎌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문제는 어떤 분은 한 30분 지나면 여기 밑배가 더부룩하게 이렇게 빡빡하게 올라온, 올라오, 가스하고 피가 동시에 올라와요. 이 자세, 꺾는 자세만 해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병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물병들기가, 죄송합니 물병을 준비를 습 일 물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물병을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자세를 취하기 전에 물병 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또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자세를 취하면 일단 은 피보다는 가스가 먼저 올라와요, 가스가. 가스가 먼저 올라오고, 결국은 나중에는 아랫배에 창자에 있던 피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소화불량을 오래 가졌었던 분들이나, 오래 체하는 증상이나, 영양성식염을 가졌었던 분들은, 이 가슴 쪽하고 목쪽 혈관이 굉장히 쪼그라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다는 거 좁아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면 가스부터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피가 천천히 같이 밀려서 따라 올라오는데 이까지는 창자를 통해서 창자, 창, 그러니까 상복부 쪽에 있는 창자까지는 좀 밀려서 올라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위로 가슴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세를 취하면 뭔가 쭉 올라오면서 뭔가 약간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 3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여기가 더 그렇게 면서 막막하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압박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이제 균형이 무너졌다. 큰뭐하튼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된 분은 몸의 균형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건데 컨디션이 항상 일정하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각각 자기 몸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단순한 방법을 찾아가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 이렇게 대다수의 분들을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다공통에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냐 이렇게 방법을 알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가 왜 동영상을 이렇게 크게 다양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법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방법은 사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은 그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문제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변해가는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지. 어떤 머리 주머니만 차면 몸이 좋아져요.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이 되고 몸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100% 치료를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오후에는 나빴다가 또 저녁에 잠깐 좋았다가 잘때 나빴다가 다음날또 똑같지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하시면 이 컨디션이 이렇게 변화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컨디션은 아니지만 항상 60에서 70뭐 혹은 50에서 60 정도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어떤 제가 동영상에서 가끔씩 실력이다 실력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실력이다 이게. 치료 방법은 여러분 그 이상한 걸 찾지 마세요 동영상에서 제가 거의 모든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방법적인 부분들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걸 이제 혈액순환 원리다 가스 이동 원리다 이런 것들을 개념 파악을 하고 그걸 시기적절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뒷목이 올라올 때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뭐 오른쪽 머리가 아플 때는 왼쪽을 눌러주고 뭐 오른쪽 아랫배가 빵빵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 그런 동영상들을 제가 다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아까 물병을 이 자세를 취하기 전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물병을 안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직장 생활 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냥 자세만 이렇게 계속 취하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요 아랫배에서 가스는 계속 올라오고 윗배 빵빵해 지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밥을 먹기 싫어 왜 위장이 빵빵한데 음식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사람도이 식욕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거는 위장이 빵빵한 거예요 지금 위장이 빵빵하니까 드려 입으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이 가슴과 팔 그니까 이 가슴과 등 이쪽에 피가 항상 60에서 70 정도 있도록 유지를 해줘라. 네? 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말말평상시 있을 말, 때 말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만나보면 잘 적용을 못하시는 걸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피가 이제 가슴에 피는 넣걸 쉬워요. 물병 잡고 이렇게. 뭐 흔들고 들고 뭐 물병을 잡고 이런뭐 처음에 새끼손가락 하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슴 쪽으로 피가 이렇게 들어와요 왜? 팔하고 가슴 쪽으로 피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또 손가락 바꿔가면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자 이것도 한번 손가락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손가락 골고루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이 동작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의미는 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하는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은좀 유심하게 봐놓고 봐두시고 한번씩 적용을 해 보세요 아까는 이제 손가락 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물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아, 아, 이렇게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도 하고, 머리도 흔들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슴에 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요, 이제 번개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 윗배가 더부룩해지면서 뭔가 올라오다가 딱 갇혀요. 갇히는데 이제 이게 제이 폐의 확장하고도 관련이 있고 가슴의 피가 그러니까 가슴 쪽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폐가 확장이 되면서 위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위장까지 올라왔던 창자에서 위장까지 올라왔던 가스가 못 빠져 나오면서 여기 위장의 가스 밀도가, 압력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폐가 이렇게 자바라 운동이죠. 그죠? 물병들기를 해서 폐를 이제 수축시키면서 가슴 쪽에 피를 공급을 해주면 폐가 어느 정도 들려요.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뭐 트림의 형태든 여러분들 바람을 불잖아요? 바람을 불게 되면 이렇게 바람을 불게 되면 위장에 있던 가스가 이제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에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이 번개 자세를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당 5분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충격이 덜 가는 방법만을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 왜건가 하면 제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막 조금만 운동해도 막 몸에 충격이 너무 크게 나시는 분들 정상인들이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조금만 몸을 써도 몸에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물병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그, 예,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병을 든다고 해서 어떤 큰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의 몸 상태가 사실은 균형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시면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저를 원망하시면 저는 그 저의 입장은 그래요 알려는 드리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아주 약하게 알려드렸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는, 저 여러분한테 이걸 5분만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시간당 10분이든, 뭐 길게는 30분이든, 좀더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아랫배가 빠지고 윗배가 올라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윗배가, 아랫배가 헐쭉하고 윗배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건 건강한 상태예요 문제는 이게 폐가 들리면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윗배가 올라와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가스는 안 빠져나오고 윗배만 불룩하게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살처럼 이렇게 딱 정체되는 느낌이 다 오는 거예요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가고 있으면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깨끗 가스는 올려놨는데 이게 못 빠져나가면 이제 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왜? 이게, 윗, 윗배 창자가 이제 더로 빵빵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피가 그쪽으로 몰리면서 혈액순환이 또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컨디션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세를 뭐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취해서 취하다 보면 올라오면서 여기서 딱 멈춰요. 멈추게 되면 이제 압박감이 올라오죠. 이제 몸살기처럼 약간 몸이 좀 차가워지기도 하면서 컨디션이 좀안 좋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이렇게 물병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한 3분 정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약하신 분들 한 1분 정도라도 하고 좀 건강이 좀 그런대로 괜찮다 싶으신 분들 은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가슴에 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슴에 피가 올라온다는 거는 밑배에 있던 피가 가슴 쪽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압박이 풀린다는데 풀리면서 또 컨디션이 또 좋아져요. 물병을 한 3, 물병을 한 3, 4분. 어. 진짜 안 좋으신 분은 1분만 하세요. 3, 4분 했다가 또 충격받고 또 저한테 원망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기준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내야 돼요. 방법만 있어서 그 방법만 적용하면 치료가 될 거다. 이러면 보 그거는 다른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상태를 항상 고려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분들은 이런, 이런 것도 못하겠다. 그거 어떻 보면 좀 누워서 적용할 수 밖에 없고, 그죠? 자, 이것도 한 2, 3분 이렇게 하다 보면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요. 머리도 흔들고, 자, 보세요. 머리도 흔들고, 윗배가 너무 빵빵하다 싶을 때는, 이제 물병을 좀들고 어깨도 덜썩거리고, 목에도 힘주고, 네. 여러분들 이거 턱관절이나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또 이렇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가 잘 올라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아래 이빨 위에다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꽉 누르면서 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러면 이렇게 하면 위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래턱이 아래 아래턱이 아래, 아래 이 식도와 연결이 되면서 위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식도와 연결이 되면서 위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해주다 보면 위장에서 식도를 타고 피하고 가스가 이렇게 슬슬 빠져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적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문제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컨디션, 몸 상태에 적합하게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주기로 할 것인가, 혹은 하루에 몇 번, 열번 정도 할 것이냐, 스무 번 정도 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분 한번할때몇번할 것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머리 흔들고 자 이빨 딱딱하고 자 이렇게 하면 막 트림 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텁텁하게 이렇게 뭔가 후, 바람도 불어주고 머리도 흔들고 막뭐 자꾸 이러다 보면 이제 가스가 나오면 윗배가 압력이 올라가는 게 조금씩 풀, 풀어져요 컨디션은 유지가 되고 압력이 올라가는 게 조금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점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에 자기가 쓸수 있는 가용 에너지의 50%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왠가 하면, 건강도 안 좋지 일은 해야 되지 건강을 위해서 또 뭔가를 계속 조작을 해야 되지 이렇기 때문에 50% 의 어떤 에너지를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하고 대처해 주는데 투자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컨디션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빠졌다 가 좋다 하면 좀 좋아지고 또, 또 잊어버리면 또 나빠지고 하면 또 좋아지고 잊어버리면 또 나빠지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실력은 컨디션을 항상 50에서 60, 60에서 70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실생활 가운데 그걸 제대로 적용해낼 수있느냐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막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는데. 진짜 다양해요. 진짜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야, 이분들이 진짜 이 방법은 그러니까 뭐 오른팔을 많이 흔드세요. 왼팔을 많이 드 어떤 때는 뭐 왼손에 물병을 들고 흔드세요. 어떤 때는 오른손에 물병을 들고 흔드세요. 뭐 이런 방법들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그냥. 제가 하라니까 그냥 따라만 해보느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고 아 오른쪽으로 뭐 눈이 떨린다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온다 그럼 오른쪽에 물병 들고 막 흔들어서 피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이 원리를 이해하고 물병을 잡고 흔들어 주고 오른쪽 머리를 좀 눌러주고 오른쪽 이마를 막 마사지해 줘서 이쪽으로 피를 올려줘서 이걸 해결해 내시는 분이 있는 반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왼쪽을 막 누르고 있고, 왼쪽을 막 계속 흔들고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 뭐, 제가 하여튼, 물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여튼, 뭐이 시간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이병 치료에 대한 시각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방법은 특별히 세미나에 와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모래주머니 중요해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착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주의사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그것만 배우기 위해서 온다 이거 굉장히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더 세밀한 것들을 배워가시기 위해서 세미나에 오시려고 하셔야지. 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윗배로 가스와 피가 올라오는데, 이제 물병들기를 해서, 자, 윗배까지 올라왔는 가스가 이제 더부룩해져서 못 견딜 정도다. 이러면 이제 폐를 좀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죠좀 어, 덜어줘야 되는데 물병들기를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책상 옆이나 이렇게 미리 좀 장비를 시켜 놓으라고 했죠. 준비를 시켜 놓고 필요하면 한 번씩 덜어 주라고 했죠. 그죠 어.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과에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나 직장일이나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계속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번듯이 실수를 하게 되요 막, 막, 일은 밀려오지, 일이 밀려오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생각은 하고, 내몸을 살피면서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요 근데, 하, 난 나는 어쩔 수 없어. 직장에서는 일만 해야 돼. 죽어도 집에 가서 어떤 뭐, 치료를 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물병을 덜어주면 이제 컨디션이, 어, 이제 또 50, 60요 정도로 가요. 이제 윗배가 또그러워러 하다 빵빵하다 몸살기가 있다. 이거는 컨디션이 30, 4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컨디션 자체만 바라볼 때는. 근데 다시 물병을 덜어주면 이게 슥 풀리면서 50, 60으로 올라와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고 또 이렇게 또 한참 있다 보면, 이제, 이게, 가슴에도 피가 있고,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여기 전체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제, 뒷골이 땡기기 시작하고, 막, 눈에 안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여러 압박감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물병을 들었을 때는 컨디션이 50, 60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딱툭 올라오면, 또 컨디션이 30, 40, 40, 50으로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정상인들은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피가 내려앉았다가 어떻게 보면 자세를 통해서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면서 막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와 목과 팔, 가슴 이쪽에 혈관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폐는 둥그렇게 커져 있고, 혈관은 다 찌그러져 있고, 혈관이 찌그러졌으니까 폐가 큰 거예요. 폐가 작아지면 혈관이 오히려 커야 돼요. 그지? 이 상체 쪽에. 여러분들 그 역학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팔을 흔들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폐가 수축이 돼요. 모래주머니를 차도 폐가 수축이 되고 그렇죠? 혈관이 커지면 폐는 찌그러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하든또 이렇게 돼면또 컨디션이 나빠진다 이거야. 30분 40분 계속 이장사를 취하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또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있는 거야.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완전히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있으면 30, 40까지 떨어졌던 컨디션이 살짝 올라와요. 올라오기 시작해요. 40, 50, 50, 50, 60, 이렇게 돼요. 50, 60, 이렇게 한 60까지 정도 올라온다고요. 이게 피가 떨어지면서 이제, 어, 이 상체 압력과 복부 압력이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인다라고 본다면, 피도 떨어지고 가스도 아랫배로 다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응? 피도 떨어지고 가스도 다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어설픈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내려가요, 여러분은. 어설픈 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스도 내려가고, 배 혈액도 내려가면서 아랫배가 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정상인들은 이렇게만 그냥 똑바로만 있어도 골고루 피가 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갖고도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번개 자세라고 이렇게 꺾어버려야 돼요. 꺾어버려야 피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정상인들에해서더 강한 힘을 줘야만 아랫배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이렇게 피가 계속 올라오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에 걸려드는 거예요. 어차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저 세미나가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버리면 왜딴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이러냐 나만 이러냐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보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왠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똑바른 자세로 맨날 스마트폰 보죠. 뭐 책도 고개 숙여서 보죠. 소파에 막 이렇게 길에 앉아있죠. 이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라는 사실. 사실을 모른 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이제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어떡하든, 뭐, 물구나무 석이다, 거꾸리다, 막, 이런 거 하면서 평상시에 건강을 잘 관리했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느디게, 느디게 나타나겠죠. 그죠? 아.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제 원리를, 뭐, 좀 이해하신 분들 중에, 뭐, 이런 얘기 돼요. 아, 그뭐 물구나무 서이 오래 하면 좋아요? 뭐, 거꾸리 오래 하면 좋아요? 나쁜 거는 없어요. 나쁜 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상체 혈관이 다 수축이 되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이나 물구나무 서기를 과도하게 해버리면 아까처럼 이런 현상이 또 벌어져요. 피가 갑자기 치식 올라오면서 이 좁아진 혈관이 막 팽창이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상체 쪽에 압박감이 확 올라가요. 그 압박감이 올라가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또안 돼요. 그러면 컨디션이 또 떨어져요. 처음에 물구나무 서기 하면 아 뭔가 좋아. 그러니까 물구나무석기도 보통 1분에서 한 2분 정도 하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살아나신 분들은 3분, 4분 해도 되는데 거꾸리도 동일해요. 그런데 물구나무석이보다는 거꾸리가 약한데 한 3분 정도 하다가 내려와야 돼 네? 3분 정도 내려와서 그걸 이제 하루에 한 3번을 하든 4번을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막, 거꾸로 해서 막 30분을 있었어요. 이게, 이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웃음> 물론, 정상에 따라서 다 달라요. 30분 해도 충격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맹철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10분 있다가 내려왔을 때, 혹은 3분 있다가 내려왔을 때, 혹은 30분 있을 때,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컨디션이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되고, 그죠?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약이,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약을 많이 먹는다고 몸이 좋아진다. 적정한 용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한테는 뭐, 알약도 반 잘라서 먹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뭐, 아, 두 알약을 미기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분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분명하다.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프기 전까지는 나는, 대다수의 분들이니 나는 특별하고, 나는 안 아플 거고, 나는 오래 살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탁 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런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 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내몸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샤워하거나 이럴 때 몸을 자꾸 살펴보세요. 아내 목은 어떤가? 내 눈은 어떤가? 눈꼬리가 어느 쪽이 쳐졌는가? 등 근육은 어떤가? 내 겨드랑이 아래쪽 이쪽 근육은 어떤가? 그럼 성모근은 어떤가? 팔뚝 근육은 어떤가? 부족하면 좀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근육을 키우면 혈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모세혈관이 커지면서 피를 담아둘 수 있는 저장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떨어져도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저장공간이 있다는 것은 근육이 있다는 여러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근육만 있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좌우 비대칭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허리 각도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시간당 5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것 자체도 적용 안 하실 분들도 많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적용하고 계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네? 이렇게 하시고, 5분이 아니라 뭐 10분. 여러분 몸 상태에 따라서 15분, 1시간당. 네? 아이고, 미친 척하고 계속 해봐야 겠다 그것도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해봐 해봐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아 이렇게 오면 내가 몸살이 걸리는구나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거기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몸살 걸려갖고 막나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처법을 알고 하는데 라 자, 순차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아랫배에서 가스와 피가 올라온다. 근데 여기 횡경막에서 걸려요, 한번. 한번 걸리고. 물병을 들면 다시 올라온다, 가슴 쪽으로. 그러면 또 풀어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근데 이 시간이 또 지속이 되면 또 압박감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방금 이제 올릴 때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근형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야 돼. 이게 또 너무 내려버리면 또확 내려가면서 컨디션이 다 망가져버리니까. 자기가 컨트롤 을 하는데 거한 5분 정도 숙이고 있으면 싹 풀리면서 컨디션이 올라가요 이제 10분, 20분 계속 잃어버리면 이제 컨디션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자세를 바로 잡는다 근데 강하게 잡는다 약하게 잡는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세의 꺾기 그러니까 번개 자세를 취하는데 번개 자세를 강하게 잡을 것인가 살짝 잡을 것인가 중간 정도로 잡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실력이기 때문에 자이 기본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 기본 원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이제 이 가스가 올라오는 것과 피가 올라오는데 피가 나중에 올라와요 피가 좀 느리게 올라와요 가스가 기체잖아요. 피는 모세혈관을 타고 물론 대동맥, 대정맥을 타고 네, 대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모세혈관을 타고 삭슬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피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 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스가 먼저 올라와서 압박감이 오고 난 다음에 피가 이제 한 30분 지나면 피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 전체가 이제 촉해져요. 네, 대신 에 가슴은 가볍고 이렇게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아랫배 에 있는 가스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누워서 그죠? 누워서 양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그게 가스가 제일 빨리 올라오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뭐 왼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걸 이거 들었다 내렸다 한다면 이제 무릎을 이렇게 좀 양쪽 무릎을 접고 있으면 가스가 쏙 올라와요. 이제 한 10번 혹은 뭐한 15번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있으면 밑배가 더그룩해져요 조금 있으면 아랫배는 점점 꺼져가고 자 똑같죠. 윗배가 이제 더그룩해졌다 그러면 컨디션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 아랫배에서 빠져나올 때는 컨디션이 어느정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더렇룩해서 이렇게 이렇게 몇번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제 아이고 살것 같다 이래요 이래 컨디션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누워있으면 여기가 더부룩해지면서 뭐가 컨디션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병을 잡고 누워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또 바람을 불어주면, 어? 머리나 이빨, 막, 어? 머리도 도리도리, 이빨도 딱딱하고, 목에 힘주고, 아까, 어? 이것도 몇번 해주면, 이제 또 윗배에 있던 가스가 슬슬 빠져나오면서 또 컨디션이 살짝 올라가요. 또, 또 계속 누워있으면 이제 피하고 너무 올라와서 여기가 또 압박감이 생겨.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어서서 걷던가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걷던가 아니면 앉아서 완전히 허리를 숙리고 일어 있던가 이렇게 하면 다시 압력이 떨어지면서 컨디션이 또 살짝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끔씩 이렇게 허리 그러니까 옆구리 쪽에 묵직하다 이제 골반이나 이렇게 옆구리 쪽에 치하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맡겨주세요. 가스도 아닌 것이, 뭔가, 담도 아닌 것이, 그 제가 보기엔 그피에요 피.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게좀 많이 있던데, 여성분들이 겨드랑이 밑에 이 근육, 등 근육이, 여성들은 이상하게 등 근육, 뭐,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힘을 안 써서 그런지, 등 근육과 이 옆구리 근육이 다 빠졌어요. 여기에 있어야 될 피가, 이 골반 쪽으로, 허리 쪽으로 다 내려와 버려요. 그 결국은 이쪽에 근육을 키우고 등근육을 키워서 이 피를 끌어올려야만 이 옆구리 통증이 나다서 어, 한번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 풀려질 수가 있고 제가 무슨 말아예 여러분 제가 또뭐몇번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오래된 소화불량이나 영유성 식감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 컨디션이 100%를 추구하지 마세요 100%를 추구하는 거는 예를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아까 번개 잣을 취하고 물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조,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러다가 확 압력이 올라갔다가 허리를 탁 숙이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싹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이 좋아지는 걸 추구하다가 너무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컨디션이 100%가 물론 100%라는 존재가 않지만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게 이게 위험 신호야 뭔가 이게 압력이 풀리면서 아 이제 살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컨디션이 항상 50에서 60 혹은 60에서 70 정도 자기 컨디션이 있으면 일단 감사해라 응? 만족하라 그리고 너무 좋은 걸 추구하면 또 무리를 하게 되고 더좋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막 80, 90까지 올라가요 이제 살것 같다 이러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 확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저만 경험해 본게 아니고 제가 만나본 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경험을 하셨더라고 다들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적용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 있잖아요. 제가 의자, 제가 어떤 의자, 이런 의자 앉았습니다. 스툴형.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 보면 엉덩이 부분이 축 꺼져 있는 의자 있어요. 그런 의자 앉아서 번개 자세 안 돼요. 번개 자세 아예 안 돼요. 억지로 취해도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이 척추가 살짝 꺾여버려요. 아랫배는 내 밀지를 못하고 또그 자세를 그런 의자에서는 5분이 아니라 몇 분을 유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됐다 의자. 그러면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돈을 들이시든 어떻게 보면 뭐 재활용 센터에 가서 구해오든 이 스트 좀 바닥이 딱딱해야 자세가 잘 나와요. 근데 뭐 사장님 의자에 탁 앉아 갖고 뭐 자세 잡아 보겠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되고 그죠? 이런 게 적용이에요 적용 뭐 편안한 안락의자 앉아 갖고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런 똑같은 효과가 안 나오냐 뭐 그리고 컴퓨터. 컴퓨터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컴퓨터 좀 높여라. 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게 피가 앞에서 자꾸 얼굴에서 떨어진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밑에 뭐 전화번호부 책이라도 놓든가 든은 박스라도 상자라도 하나 나갖고 컴퓨터 모니터를 공중에 좀 띄우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해야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50에서 60%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다리 조작해야 되죠. 그죠? 어? 다리 조작하는 건 아시죠? 어?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통제법. 그걸 안 하고 또 자세만 잡고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죠?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니까 다리 조작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주다가 왼쪽 다리를 한 번씩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해주고, 그냥 너무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한 번씩 풀어줘야 돼. 응? 한 번씩 풀어주고, 이렇게 뭐공중부양이다 하고, 이렇게. 안 그러면 다리가 자꾸 무거워져 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이 동영상 있잖아요. 왼손에 잡든지, 오른손에 잡고, 반대 팔을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분다. 이제, 좌우 비대칭에 따라서. 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대사증후군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동영상을보실안 보셔도 괜찮고, 그 바로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아, 이렇게 동영상 보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아, 그걸 참조했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의 건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알아두셔야 될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제가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어떻게 하든 세미나에 오셔서 또 지식을, 아, 내가 여지껏 몰랐던, 또 적용법을 잘 몰랐던, 또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달라요. 아,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어, 구분을 해내고, 대처법을 또 알아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저 사람이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동의를 하실 거예요 변화는 분명히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좌우비대칭 상하비대칭을 찾아내면서 모래주머니들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참 모래주머니가 진짜 큰 도움이거든요 큰 도움인데 여러분들 이제 좌우비대칭을 어떻게 찾는 그 사람마다 이게 자업이 되는 게쫙다 달라요. 그 이래 이 표준화를 못 시키니까 제가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막다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것도뭐주머니또 모레쯤 단박에 못찾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애매모한 구석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단박에 못 찾아내고 두번세 번째 세미나에 왔을 때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일단 이렇게 해보자. 도저히 외형적으로는 잘안 나타나 있으니까 일단 실험을 이렇게 해보고 이번 주에 이렇게 차보세요. 밤에는 이렇게 차시고 낮에는 이렇게 차보세요. 그리고 한주 지나서 또 오시면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보고를 하면 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혹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혹은 아니 뭐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릿쩡을 차면 부정적인 변화든 긍정적인 변화든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계산을 잘해서 다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다시 바꾸고 긍정적이었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상상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가는데 그 세미나 같은 경우도 진짜 한번 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의 3주에 한 번씩 아주 먼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3주마다 한 번씩 계속 올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 말에 말에 공감을 한것 같아요 와야 된다 힘들 것 안다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오냐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걸 내가 전화로 도와준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왔어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자기 몸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니까 일단 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그, 친구, 그 친구는 제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KTX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건강이 너무 안좋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허리 자세 번개 자세 일단은 뭐 세미나에 와서 도 내가 번개 자세 번개 자세 이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용어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뭐 제가 자바라 운동법 뭐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하고 이상한 용어를 말씀쓰리자 여러분들이 그걸 공감하게 의사가 대화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어그 명칭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번개 자세에 그렇게 하시고 아또또 뭐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또 지난주 동안 또 이렇게 후원 해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뭐 따로 여기서 말씀드린 댓글란에 후원해 주신 분들은 선함이나 이렇게, 이렇게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 덕분에 아 제가 계속 동영상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 어 세미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컨디션 조절 잘하고 목표를 컨디션 목표를 50에서 60을 잡으세요 그걸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컨디션이 60에서 70으로 올라가요. 그게 바른 치료예요. 도저히 50에서 60이 안 된다 그러면 40에서 50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세요. 그 동영상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면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 어 잊지 마시고 허리 조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리 조작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모래주머니만 안했어요 이런 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댓글 안에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 좋아지면 좋아 진짜 감사하일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랫주머니 착용이 없이 좋아, 좋아지는 좋아 분은 아마 좌우 비대칭이 없는 분이던가 상하 비대칭만 있는 분들이던가 그런 분들 한정이 돼요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는 분들은 모랫주머니 도움이 없으면 어, 좀,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 아, 그니까, 여러분들 다하여 모래주머니에 관한 내용들도 여러 개 올려놨어요. 그죠? 어, 그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저도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거나, 저도 실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해서 또 충격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니까, 물이 된다 싶으면 일단 데이터를 자꾸 얻어야 돼. 실험을 통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 손에서 끝내야 돼요. 저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면 안되고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기 바라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